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사회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김병권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회적 상속 이전에 먼저 상속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부모님이 이제 살아 생전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각종 교육을 시켜주고 뭐 인적 자원들을 주고 사회적 관계망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더 훌륭한 어 조건으로 사회 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요즘에는 이제 상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상속은 금수저들은 어 충분히 부모들에게. 어,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지적 환경이나 사회 관, 관, 관계망들을 물려봤는데 문제는 이제 흑수저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거는 불공평하다. 아, 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는 금수저 어, 부모의 아이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흑수저 부모의 아이들로 태어났는데 흑수저 어, 부모의 아이들로 태어난 친구들이 그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 찬스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회가 찬스를 주면 될거 아니냐. 음, 그래서 그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 찬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불평등도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불평등이 세대 문제하고 연관이 되었죠. 예전에는 불평등 그러면 그냥 동일 세대 안에서 어뭐잘 사시는 분 아니면 이제 못 사는 계층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어윗 세대와 아랫 세대 사이의 불평등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채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가 세대 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는데 자기 엄마 아빠보다 자기가 더 잘살 거라고 생각, 대답을 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윗세대들은 거의 90% 이상이 부모보다 잘 살게 될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의 불평등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대 불평등을 사회가 중간에 나서서 어, 교정해주고 막아주자는 취지가 사회적 상속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게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속을 제도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내일 채용공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아, 국가가, 사회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상속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초자산은 이제 정의당이 선거 때 나이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목돈으로 3천만원 정도씩의 자산을 사회가 제공해주자라고 이제 정책 디자인을 해서 공약한 게 청년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제도죠.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정치인들에게 의해서 사회적 상속의 여러 가지 버전, 뭐 기본 자산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자인 판파레이스라고 하는 기본, 기본소득학자는 이제 보편자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안한 적도 있고요. 영국에서는 자녀신탁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 상속의 그 제도가 만들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청년에게서 예전 세대와는 다른 상당히 큰 문제가 뭔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우리 이제 다 느끼거든요. 아마 기성세대들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생률이죠. 아, 최근에 출생률이 이제 0.8도 아니고, 2022년 현재 0.79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출생률이 낮다고 하는데 일본만 해도 1.3이 넘거든요. 0.79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좀 닫히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뭐 아이 낳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 일성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불투명한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금수저 부모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어, 뭔가 경제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사회적인 불안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감당하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국가가 사회가 어, 청년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전히 사회적 상속은 한 100점 만점에 아, 뭐 5, 60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아, 정치적 공론장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거는 아,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정의당 아, 대표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이 당시에 아, 상속세를 거둬서 청년들에게 한, 연천만 원씩 제공해주자. 이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아,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 사회적 상속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관심도 이런 게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 3년간 엄청난 이 자산 거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사회적 상속보다 내가 가상코인 투자해서 내 스스로 자산을 마련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또는 뭐 부모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아서 연끌해서라도 부동산 투자하면 뭐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대의 자산을 벌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휩쓸었잖아요?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이런 자산 거품 같은 약간은 아, 이 과도한 기대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꺼져야 돼요. 꺼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자산 거품 때문에 아, 좀 아, 사회적 상속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 거품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꺼지고 아, 그런... 아, 뭐라고 할까요? 로또와 같은 아, 방식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자산 거품이 꺼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시 만들어지면 저는 아, 자산 거품이 꺼진 이후에 아, 다시 사회적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대한민국 청년들을 러프하게 그냥 금수저 저기 청년, 흑수저 청년 그러면 당장 대상은 이제 흑수저 청년들이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 기회들을 이제 열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사회적 상속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4년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는 게 수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이 등록금을 알바를 해서 공부 시간을 쪼개서 알바해서 그, 갚아나가지 않으면,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어, 마련할 길이 없는 청년을 위해서 사회적 상속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대학 진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취업 때문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어, 월세 보증금이나 이제 월세를 당장 만들기가 쉽지 않은, 어, 그런 청년들에게 임대 보증금과, 아몇년치의 월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안 하고 자기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당장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의 손을 빌리기도 어려운 청년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도와주면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볼 수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냐 노인들을 도와줘야 되냐 라고 하는 걸꼭 대립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둘다 사회적인 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어, 계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기본, 어,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산이라고도 부르는 사회적 상속을 처음 디자인해서 어, 사회적으로 그 제안했던 사람은 약한 2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토머스 페인이 이걸 주장했어요 청년들에게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자라고 제안한 게 토머스 페인이었는데 그때 토머스 페인이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했냐면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목돈을 지급하자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목돈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씩을 지급하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을 하기 위한 목돈을 지급하자만으로 그치지 말고 노인들께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는 형태로 소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규모를 조금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청년들은 아, 어, 사회적 성석이라는 게 아직은, 어, 전면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니, 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재원 매핑 문제가 있는데, 재원은, 어, 상속 증여세를, 어, 서 그게 이제 10조가 넘으니까요, 현재로도. 그걸 청년들에게 이제 사회적 상속 형태로, 어, 제공해 주는 게, 어, 취지에도 맞지 않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해 주는 거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 그, 그대로 규모를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